돌대가리 년, 돌대가리 년너 방금 나보고 뭐라고 시부렁대지 않았냐? 예스면 예스고 너면 노지 왜 아가통을 저었다 끄덕였다 꼴값질이야 당연히 대가리에 뇌가 없으니까 판단력이 없는 거야 근데 말하는 거 존나 싸가지없구나 씨발 뇌가 없는데 말을 어떻게 하니? 네가 증인이야 너도 대가리에 뇌가 없으면서 말을 쳐지껄이잖니 앨리스? 뭐라고? 앨리스? 넌 이상한 나라의 공주님이야 놀랐구나 니가 멍청해서 놀랐지 난 도로시야 이 병신새끼야 지가 맞춘 줄 알고 첫 쪼개기는 죄송한 놈 그랬구나 그랬구나 나뭘 그랬구나야 어디서 첫 본건 있어가지고 내 의상보고 이상한 나를 엘리스로 착각하기는 욕좀 그만해 니네 주둥이가 걸려있는 건 인지했으니까 야 새끼야 너왜 그래 왜왜 왜 지랄하는 거지?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너를 알아봤어 내가 누구야 이벤트 제대로 대답 안 하면 죽여버린다 넌 오주의 마법사의 도로시야 내가 먼저 말했잖아 이 개새끼야